만들어내고 끝내 끝 버리려는 말이 빨라지는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호흡을 충전해서 한 문장을 소화하면 민지적 시점 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말을 빨리 하게 된다 말을 천천히 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1탄과 2탄으로 나누어서 알려드릴게요 구독할 시점 말이 빨라지는 분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숨을 들이쉬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긴장해서 공백을 두려워해서 숨을 채우지 않고 빠르게 다음 말을 이어나가게 되는 건데요 더군다나 우리는 긴장을 하면 우리의 호흡 근육도 긴장을 해서 숨이 잘 평소처럼 쉬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내는 이런 말소리는 호흡이 있어야 호흡이 소리로 바뀌면서 말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원료가 어떻게 보면은 호흡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우리가 운전을 해서 가는 차의 비유를 해볼 때 중간에 휴게소에 들어가서 기름도 채우고 하면서 부산까지 안전하게 갈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긴 문장 여러 문장을 소화하려면 중간중간에 호흡을 채우고 원료를 채워 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문장 시작 전에 숨을 들이쉬어 주세요 어 그럼 내 쉬는 건 언제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들이쉬는 숨즉 채우는 숨만 신경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숨은 이 말소리로 알아서 나가기 때문에 들이쉬는 숨만 여러분은 채워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 시작 전에 들이쉬어 주시고 그리고 한 문장 안에서도 쉼표가 있을 만한 구간에서는 한번더반 호흡을 깊게 들이쉬어 주세요 또한 문장 끝나면 씁니다 끝나자마자 깊게 또 들이쉬어 주세요 그래야 다음 문장을 말로 만들 수 있는 원료를 채우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채우지 않으면 내 호흡은 점점 더 얕아져서 이 얕은 호흡만으로 한 문장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후루룩 만들어내고 끝! 끝내버리려는 말이 빨라지는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호흡을 충전해서 한 문장을 소화하면 다시 들이쉬어 채우고 한 문장을 소화하면 다시 들이쉬어 채우는 이렇게 원료 채우기 들숨 채우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좋아요 시점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보면 은 듣는 사람의 귀를 장착하고 말하자라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 있는 사람이 내 말에 대해서 어, 머릿속으로는 아 정말? 어 그래서? 어 그렇구나 반응을 하고 있겠죠 이 반응을 할 시간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후에 상대방이 그 말을 들으면서 음 그래 응 음, 반가워요 라고 안으로 말할 시 시간을 주시는 거, 계속해서 인터랙션이라는거 상호작용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반응을 할 시간을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도 앞문장을 이해할 시간을 주고 다음 문장을 들을 준비를 할 시간을 주신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민지적 시점 내가 준비해온 내용은 이미 내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음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다들 이해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말하시는데요 하지만 이 내용을 처음 듣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들어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미리 공부해온 내용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청중들은 적극적으로 해석하며 들어주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청자의 귀를 장착해서 자신의 말을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말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한 문장을 말할 때도 중요한 키워드에서는 어, 이 키워드는 중요하니까 강조해서 말해줘야지 천천히 말해줘야지 어, 이 내용까지 이해했을까? 이해할 시간을 조금 주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야지. 어, 내가 지금 처음 듣는 사람의 귀로 들으면서 말을 해봤더니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 그러면 한번더 풀어서 얘기해 줘야지. 그래서 듣는 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말해주셔야 합니다. 구독할 시점 세 번째 방법은 발성 발음. 속도 조절 그리고 톤까지 이네 가지 연습을 한 번에 할수 있는 속성 트레이닝 방법 0.1배속 훈련인데요 이 내용은 조금 길어서 제가 2탄에서 자세하게 소개할게요 그럼 2탄에서 봐요 민지적 시점 구독할 시점 좋아요 시점